아 이게 오이지네? 이거 뭐야 사온거야? 담은거야? 식구가 많이 없으니까 이제 샀어 이거는 아 사왔어? 이거 뭐 하려고? 찔라고 썰어가지고 아 오이지? 무침? 응, 응. 음. 파 양념부터 썰어놔야지음 양념? 응 파를 잘게 썰고 응 이거 절반만 해야 돼 아, 홍고추? 어, 음. 고명으로 할 테니까. 음. 청양고추, 응. 음. 두개 정도 넣어줘야 돼, 얼큰하게. 음. 오이. 응. 음. 오이를 이제 잘라야지. 여기를 끝으로 잘라내고. 음. 얇게 써놓은 구나 이거는 물을 소금물을 끓여서 끓으면서 절곡기 때문에 이 i t of 니 아주 잘 t l e 이것도 잘 f a l 으면 맛있어. 너무 맛있어요. little b 면 t of a little bit of a l i 이게. 수건으로 막 비틀어 짜야돼 근데 이거는 물에 헹겨서 그냥 짜도 쩔쩔쩔거돼 음. 어, 양이 많네? 세 개만 썰어도? 음. 이걸로 이제 나중에는 저기 뭐야 냉국 끓여도 네. 냉국 만들어도 맛있겠네 냉국 이제 나중에는 타먹어야지 음. 여기서 이렇게 한번 헹궈줘야돼 이제, 음, 썰어서, 그렇게 깨끗이 헹궈주는구나. 그래야 짠물이 음. 좀 나오지. 쌈물이좀 음, 나오고 다시 네. 양념을 하니까. 어. 이거는 물만. 이렇게 해서 꾹 아, 네. 눌러서 물기 네. 좀 빼고 그리고 또짤짝 그래 음 쫄깃쫄깃 맛있잖아 음 양념을 여기다 부어야지 응 음, 썰어놓은 거? 응 음. 음. 이제 마늘 이게 마늘이 좀 들어가야 맛있어 맛있네, 음. 매실. 매실, 매실액. 음. 음, 매실청. 음. 좀. 맛이 없어. 음. 그러니까 매실 음. 두, 두 스푼 해야 돼. 작은 걸로 두 스푼이네. 음. 음, 음. 음. 그리고 죽가루 음. 이에한 그 스푼. 반 정도, 예. 음. 그리고 참기름. 참기름. 음. 음. 이제 다 들어갔어. 아 이제 무쳐. 음. 음. 음 맛있는 냄새 나네. 음. 간이 바야. 네? 아주 맛있다 간이 딱 맞아. 응. 음. 이제 여기다 담을게. 음. 음, 맛있는 냄새. 예. 깨를 덮어 뿌려. 응. 음. 다 됐네. 응. 오 맛있겠다. 응. 맛있겠다. 응. 잘 먹겠습니다. 이게 오이지랑 콩국수랑 먹으니까 맛있겠네. 음. 원래 열무김치 먹어도 맛있었는데, 요 음. 오이지 먹어봐요. 음! 맛있네. 좀 짭짤하네. 음. 이번엔 메밀이네? 음. 음. 밀가루는 안좋아 맛있네 콩국수는 싱거운데 이게 간이 맞아 오이지가 맛있다